3회차에 이너조인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from 다음에 테이블명이 오는데 테이블이 하나만 있으면 음, 쿼리도 테이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1, 테이블2, 쿼리1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너조인이 되려면 최소한 테이블이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1만 있기 때문에 이어 조인을 못 썼죠. 그래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바운드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가 바로 목록 상자죠. 그리고 속성 시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을 눌러서 행 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점점점 단추가 생기죠. 클릭해 주시면 쿼리 작성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테이블 추가라고 있습니다. 테이블 추가를 눌러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리고 창을 닫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쿼리 1을 지울 건데 반품 수량에 오름차순을 해놨죠. 그래서 저희들이 반품 수량에 오름차순을 할수 있도록 테이블 1로 바꾸겠습니다. 반품 수량이 테이블 1에 있기 때문에 얼음차순 해주는 애를 테이블 1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 다음 문구 코드는 테이블 1점 문구 코드에서 쿼리 1에서 썼는데 문구 코드가 테이블 1에 있기 때문에 쿼리 1이 아니라 테이블 1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1점이 있으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단추를 눌러서 문구 코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구명은 테이블 2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 2 단가는 테이블 2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 2 소매점은 테이블 1 구매 수량도 테이블 1이죠. 이제 작업이 다 끝났죠. 조건은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조인을 지키기 위해서 문크 코드에서 문크 코드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이 드래그 해줘서 선이 생기면 이너 조인된 겁니다. 이제 쿼리 1은 여기 아래에서 사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해주시고 예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탭을 눌러서 속성 시트를 눌러주겠습니다. 행 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C 다운표 사이에 범위를 씌워주시고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V 그러면 이제 inner join 하고 만들어졌죠? 폼보기를 해주시면 내용의 이상이 없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